왔다, 왔어, 드링자 미스터 니다 홍도 유람선 관광. 아침밥 일찍 먹고 출발할 겁니다. 자, 유람선 타기 1호 직전입니다. 이제 유람선 타고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저배 타고 간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홍도의 붉은 바위들을 쳐다봅니다. 그냥 쳐다보는 거는 맞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한 데요 근데, 즉, 군데군데에 저렇게 바위에 뭔 동굴인지 구멍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동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 저쪽에 해안에 말도 있어요, 말도. 저기서, 어, 생활하네요. 물론 뭐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해안에 있던 내륙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아..섬에는 또..섬에 또 있어 홍도도 섬인데 또 옆에 섬이 없이 많은 다도입니다다도해 홍도는 그림입니다 그림 이렇게 홍도에 아, 주기에 바다가서 뭐야! 국민문이야! 가까이서 아, 보자 뭐야! 아! 또댕겨봐 중으로 오는더 아 영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 아 불리 입니다 이것만큼은 영상이 남아습니다 진짜 독립문이네 왜중국에서저 독립문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별 의미 없이 자인적으 행성됐겠죠 물론 자확실하네확실해 아, 아. 아,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듯이 같이 생겼어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 여긴 또 뭐야? 기가 막히 천혜의 이 차원 홍보 이런 관광을 한 번도 해 보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편의석을 구해 하실 겁니다. 한번은 가실래요? 뭐야? 오빠, 이거 비슷한데 하여튼 있어요. 아, 기가 막혀 이거. 지금 보시기에 저, 저 바위 산 위에 나무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프로예요 프로. 막, 동굴들이 굴이 커. 큰 배가 들어가도 괜찮았어요. 줄넘거리면서. 아, 아깝다. 그 영상 어디 갔지? 이야, 덜게요. 이렇게. 바위들이 철충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닷물도 굉장히 진하네요. 생각보다. 나쭉 보겠습니다. 이런 홍도의 바다 홍도의 바위, 홍도에 곳곳에 뚫려있는 동굴 산에 있는 저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 저 동굴이 왜 이렇게 많아 사이사이에 곳곳에 다 있어 없는 데가 없네, 없는 네 데가 없어 나무들도 저 바위 사이에서 어떻게 저렇게 생명력이 아주강 합니다 야 정말 강해지만 수백년, 수천년, 수만년을 저렇게 살아온 저 생명객 인간도 아무리 어려워도 난간을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가난이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렁되고넘실되는 바닷물과 함께 홍도의 붉은 털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섬질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보는 것 같아. 누가 설명이 필요가없어 하, 아, 이렇게 유람선을 하다가 즉석에서 내가 지나가는데 잠시 쉬면서 탈러와요. 탈러와. 그러면은 그러시면 돼요. 유람선 강량은 이렇게 거의 2시간이라게세시간 가까이 일어나서 담당을 하실 수가 있다 중간에 휴식하면서 이렇게 회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았고요 양해 아, 드시는것 뭐니까 설정까지만 찍으면 됩니다 멋있죠? 섬에또손 이어진 섬. 이렇게 하여다 도해 저거는 뭐야? 아, 아주 멋있어 촛대다 등대는 아니고 촛대 같 바이들이 그냥 보이는게 자연이와 아, 뻥뻥 뚫린 이하난 코끼리 봐요확 들이받네 들이받아 이건 뭐야 와이 용같아 용같아 감객의 감객을 두고 저렇게 동굴들이 쭉쭉 있습니 아이고 무서워 아저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수영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수영은 하락이 안 된다. 이내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저 동물. 들 아, 옛날에 어, 신약에 대비해서 나 아, 여기는 빨리 있어 선박을 정대치결해 주는 거아닌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지금은 홍도흑산도 유람성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개각기시된 지금 홍도흑산도 이부를 보셨습니다. 공도 일합생각다 자, 흑산도에서 되겠소